바디바에서 누워서 팔 운동과 다리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좁게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넓게도 할수 있어요. 한번 넓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디바와 바디바 사이에 구멍 두 개가 들어가도록 바디바를 위치시 시켜주시고요. 등 대고 누우실 거예요. 마찬가지 엉덩이 여기, 머리 여기 해서 누워주시겠습니다. 목이 꺾이시는 분들은 쿠션을 해주시고요. 목이 꺾이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쿠션을 바닥에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우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바디바 끝이 머리 끝에 닿는지 확인하시고요. 무릎은 옆으로 널찍하게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손 머리 위로 만세했다가 내쉬면서 쭉 옆으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바디바가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뼈 바로 옆에 들어가게 돼요 팔을 움직일 때 날개뼈가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부분에 자극을 해서 날개뼈가 잘 움직이도록 운동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바디바가 좁게 들어갔을 때는 팔이 편안하게 움직이던 것이 바디바가 넓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게 시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바디바를 넓게 하고 운동을 하실 때는 팔을 잘 안되더라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움직여 주셔서 내려 주시고 해주십니다 통증보다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나는 뭔가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똑같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내려가지 않는지 특히 위에서 내려올 때 오른쪽 팔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운동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건수는 20번 해도 되고 30번 해도 되고 40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팔을 움직여 주시는 거에 그리고 똑같이 양쪽 팔을 움직여 주시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리 운동도 여기서 한번 해볼 텐데요. 말씀하신 손이요